상관없는데요. 합의 죠 자, 이제 문제 부사 역할이에요. 부사 역할. 자, 준동사가, 투명사, 중동사, 동명사, 분사 따위가 부사 역할을 한다. 어. 그죠? 뭐가 있니? 알아야 될거 아니야? 뭐가 있니? 오, 투명사 또 돼. 투명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더라. 또 뭐니? 하나 남은 나머지 어 분사분문이야 되나 분사분문 군사군. 분사분문이 부사역 하나 되고 쪽이따 증명할게 왜 분사분이 부사역 하냐라냐 아니면 분사분을 만들 때 과정을 여기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접주동을 뭘 바꿨죠? 접주동을 뭘 바꾸냐고 분사분문이 왜 부사역 하나냐면 요거에 대한 설명, 응? 음? 요거에 대한 설명 어 이거는 문제도 없어 이게 더 궁금하니까. 적주동을 you heard 타잔 자, 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야 speak Korean speak Korean 어이 아, 새끼가 한국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만약 타잔이 한국어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나는 뭐 할텐데 oz 가고스도 있네요 mistake 같할 텐데 누구를 어? 타자를 즉 타자를 글을 뭐로? e 리 n 한국 사람으로 넌 착할 텐데. 그렇지?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뭘 작업을 했냐면 군사군이왜 부사역하라는지를 어, 내가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독속사 지워, 주절해줘와, 같으니까, 지워, 주절해주 주어 우드 플러스 원형 가족법, 과학어. 이것도 과학 그럼 결국, 네. 뭐로? 기어에다가, ing 붙인, 이렇게. 나머지 똑같죠? 그렇지 어.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얘들아. 접지도. 이 부의 근조건?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잖아. 아. 이게 바로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겠니? 절을 부르바꾼 게 막. 말... 초를 구로 바꾼 게 부사절에서 부사 구로 오지 못뭐 다른 구가 되겠니? 일단 어, 여에 얘는 부사 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사 역할 알겠어? 아, 이해했죠? 자, 부사 분이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말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냐면 부사 역할 중에 바로 수정사만정하하 되는 거예요. 정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적일 때는 어떻게 할수 있나?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일 땐또 어떤 식으로 쓰인다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알아주면 돼. 제목 쪽은 니 이유 판단의 근거가 있다. 응? 이유 판단의 근거. 그렇지? 또뭐 있어? 요 결과도 있죠. 결과. 투정사 푸딩. 그래? 투정사 결과를 쓰인다 수기. 조건을 수리죠 야, 야, 조건이 바로 이거야. 조건. 조건 먼저 할까요? 뭐이 정도면 돼요. 이게 다 부사적 수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냥 순서하게 뭘 수식하는 거예요? 투정사? 어, 순서하게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 수식에 형부 수식. 이렇게 돼요. 형부 수식. 어디서? 뒤에서. 형용사, 부사. 뒤에서 수식한다. 형부 수식.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 형부가 나오면 플러스 투정사. 이렇게 수식한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왜 그려놨냐면 이거를 이걸 내가 그린 이유가 이렇게 수식할 때이투정서의 의미 해석까지 완성시켜야 될거 아니야? 뭐하게라고 하는데 자이 문제는 풀기에 어려워 해봐 t h is과 p 뭐야? 이 문제는 있잖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즈나 is yes.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투움 됐네. 대통령용사가뭘 꾸며줬어. 형부를 꾸며줬잖아. 형용사. 그기 형용사, 네. 형용사나 부사나. 온리 형부를 꾸며주면 해석 불일. 끝나요? 맞춤식으로 가야 돼. 맞춤식으로. 알겠죠? 어, 어떻게 쓰이는지. 음. 형부. 됐네요. 여섯 가지 정도로 쓸 때가 부사 역할이야 일단 알고 있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해석 나오죠? 목적? 뭐뭐하기 음. 위하여. 음. 예문 안들어도되죠 이거. 엄청 음. 많잖아. 그죠 자, 뭐, 강에서 헤엄치기 위해서, 투스윙, 인더리블, 인더리블, 어파시 누가 타자는, <웃음> 일찍 일어났다. 왜안오버리 <웃음> 일찍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어떻게 되 있냐면 투부정사고 하고 이렇게 끊어 주니까 뭘할수 있냐면 여기가 바로 뭐니? 주어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주어가 추구하는 뭐라고? 목적이야. 목적. 얘는 뭐야? 뒤에는 그러면? 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야. 여기다. 수단이야. 이렇게. 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면서 목적을 나타낼 때는 목적과 수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구나. 감정의 언니는 뭐예요? 뭐 많이? 뭐 해서? 뭐 심지어 뭐하는걸 뭐니? 이런 거다 돼요? 감정의 언니. 아, 내가, I'm sorry to m a m a 자, 자, 죄송합니다. Sorry. 어? No, sorry to. Have captured a oh, waiting for a long time.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어. 당신을 계속해서 모아 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뭐 하니 뭐뭐 해서 떼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완료로 써줬나요? 얘랑 뭐다? 먼저 일하는지 아주 하참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예요 당신이. 이유 판단의 근거는, 어, 아까 이미 한번 나왔는데, 어, 뭐 많은 걸 보니, 라고 해주보면 됩니다. 자, 이때는 또 규칙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뭐 알수 있는 조동사의, 어, 머스나 아니면 캔나비 머스툴이나 펜나비 같은 게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 특정사는 보통, 바로 뭐로 이유 판단의 근거로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 많은 걸. 그지 야, 그리고 하나 쓰면 끝 없어.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She must be angry. She must be angry. 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to say so. 뭐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그지 이게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합니다. 결과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나가면 돼요.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시켜주면 돼요. 해석은 뭐뭐 하다. 해볼게요. 자, 그녀는 살았다. 그 결과 to be 얼마가 되었다. H 80이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결과 뭐 말하나? 그치? 어. 아니면 다른 질문. 자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가로! 일어났어요. 가로! 언제 일어났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어요. In the morning. 그죠? 그리고 알았어요? Fine. 이게 결과지원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고 그 결과 알았어뭐 그녀 자신이 홀셀프가 뭐하고 famous 유명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쵸? 대통령 선은 결과를 본다. 알겠지? 이렇게 쓰임. 조건, 아, 조건 요거 만들어 볼까요? 이거 조건 만들어 볼게요. 조건은 뭐야? 만약 뭐, 뭐 이라면이라고 하면 돼. 만약 뭐, 뭐 이라면 이게 조건이야. 자, 얘보 위에 거 그대로 만들는데 어떻게? 해? 이런 거 봐. To here. 거를 ing ing 같은 거를 나는 to로 또바꿔 이거 똑같은 문장이 또 나온다니까. To here 누가 타자였나? 어, 타자. 타자. 스피크, 그 어쩌고저쩌고, 코리안, 이렇게. 나머지 쭉쭉쭉. 조건이조건이이부분으로 네. 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보통 네. 여기 뭐가 나와? 조동사 나오겠죠. 오드오 네. 미스테이크,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아, 차다니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어본다면? 네. 이렇게 돼요. 많이 뭐뭐이라면? 했니? 끝났지? 부사할까지 그제? 어. 어. 그러면, 여기, 어, 동사의 실체도 조금 알았고요 왜? 네. 동사 갖고 있는 성격을 갖다가, 뭐에? 준동사는 전복시켰잖아? 그리고 또, 동사는 가질 수 없는 일들을 세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명사 역할, 회용사 역할, 부사 역할.